예를 들어서, 대개 음. 그큰 에너지, 에너지를 저축해주는 그런 것들은 예측된대요. When consumer 그 소비자들이 그 전통적인 그런 배결 정구에서 더욱, 그러니까 예, 예, 구식, 더욱 효율적인 그러한 형광등으로 바꿀 때, 이게 뭐, 더 에너지 소비가 잘될 잘 거라고 예측하는데, 네. 하지만 이러한 소, 그 소비, 아, 이러한 저축들은 그물게 그들의 예상된 타겟에 도달한대요. 그러니까 거의 저취가 있는 뜻이죠. As research indicates, 그 리서치가 가리켰다 That many, 많은 그 소비자들은 그 인지한다. 그 라이트 대가가, 비용이 더욱 적게 소비된다고. 그리고 더욱 적게 엄격해진다고. 그 스위치를 끄는 것에 덜 엄격해진다고. 그리고, 그리고 이것은 야기한다고. 그 더욱 많은 시간을 더욱 야기한다고. 그 다음에 또 higher energy consumption 그래가지고 더욱 높은 에너지 소비가 일어난다고 그 비슷하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그 학문은 가르켰다 That energy saving from efficiency improvement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에너지 소비가 되는 그런 향상에 의한 그런 에너지 세이빙은 더욱 증가된 히팅 그 뭐냐 기준을 소비하게 한대요 그니까